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슈퍼땡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7개월 전에 슈퍼땡스에 관련해서 자세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베타 테스터 기간이라서 도입된 분도 있었고 도입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거의 90% 이상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땡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슈퍼땡스에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된 링크들을 더보기란과 댓글에 알려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슈퍼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슈퍼땡스란 수익을 창출한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해서 슈퍼챗으로 받는 그런 후원 또는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서 받는 후원 또는 개인 계좌로 받는 후원 그런 후원 외에 영상 자체, 내가 만든 영상,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통해서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과 함께 소정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슈퍼땡스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땡스를 활성화하시려면 일단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의 유튜브 로고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들어와 보게 되면 여기 또 사이드 카테고리에 보시면 수익 창출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 메뉴창에 개요, 광고, 멤버십, 슈퍼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슈퍼스를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슈퍼땡스, 우리가 오늘 배울 슈퍼땡스입니다 저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슈퍼땡스라는 기능이 모르셨던 분들 또는 저번 베타 테스터 기간 때 활성화가 안 되셨던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슈퍼땡스를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슈퍼땡스가 활성화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활성화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 채널에 활성화 잘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아이디로 확인을 해봐도 되고 다른 아이디로 통해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인데 여기 밑에 좋아요 칸과 싫어요 칸 공유 오프라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땡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슈퍼 땡스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수도 볼때 슈퍼땡스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을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게꼭 이렇게 PC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슈퍼땡스를 파란색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모바일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에서 유튜브 PC 버전으로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활성화된 걸 봤으니까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시청자거나 구독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반대로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슈퍼땡스를 활용해서 후원하는 방법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슈퍼땡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각각 2천원, 5천원, 1 만원, 5만원의 금액 중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구매 후 보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제 진행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엄청 간단하게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슈퍼땡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퍼땡스의 국내 도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슈퍼땡스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슈퍼땡스를 해둔 상태지만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면 소정의 후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수익창출 조건을 달성을 하고 슈퍼땡스를 활성화를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구독자 입장에서도 내가 항상 응원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서 아주 소중한 금액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은 그 크리에이터들은 정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현상들이 무고 물려서 유튜브가 조금 더 쾌적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터들은 그로 인해서 열심히 활성화를 하게 되고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응원을 하고 후원을 함으로써 뭔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후원뿐만 아니라도 언제나 늘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